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웃음> 대표입니다 예, 여러분 고표 부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예, 컨텐츠 들고 왔습니다 굉장히 요새 질문이 많아가지고 누구 세계일주 갔다 왔는데 세계일주 어땠노? 이런 질문 있죠 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계일주 총정리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나라 기간 비용 돈을 만들었고 어디 갔다 왔고 예, 얼마나 갔다 왔냐 이런 거 제가 오늘 좀싹 풀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금 요새 못 올리고 있었는데 영상을 뭐 지금 사무실 뭐 정하니 뭐 이래저래 준비할 게 많아 가지고 고 자세한 부분은 돈또돈 부분에서 돈 컨텐츠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행 컨텐츠가 한 다섯 편에서 10편 정도 로 나눠서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은 첫 번째 여행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 나라 기간 비용 돈 얼마 들었고 어디 갔다 왔고 예. 얼마나 갔다 왔냐 이런 거 제가 오늘 좀싹 풀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3 5 1가 17개국 4200만원 쓰고 왔습니다 첫번째 나라 좀 말씀드리면 나라는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 동남아 갔다가 몽골, 유럽, 아프리카 남미, 중미 순입니다 동남아에 발리, 태국, 캄보디아 몽골 그다음에 유럽에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이집트 남미에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중미가 콜롬비아, 멕시코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7개 나라를 돌았습니다자 두번째 기간입니다 동남아가 51일, 몽골 이 15일, 유럽이 78일, 아프리카가 43일, 남미가 55일, 중미가 49일 총 291일이네요 요건 이제 저희가 중간에 이제 경유지로 한국을 선택을 두번 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 5,60일 정도에 뭐 물론 한국도 여행의 연장선입니다. 세 번째는 비용입니다. 동남아 5 1일있었는데 1,011만원 엄청 썼어요. 몽골 190만원 유럽 1,500만원 78일 아프리카 400만원 남미 800만원 중미 330만원 합계 4,231만원입니다. 토탈을 해보면 하루에 한 15만원 정도 쓴게나오요 이제 그걸 좀 이제 나라로 봤을 때 얼마를 썼는지 제가 어좀 평균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아가 하루에 20만원 제일 비쌌어요 몽골이 13만원 유럽 19만원 아프리카가 9만원 남미 15만원 중미 7만원입니다 동남아 제일 비싼데 제일 원래 제일 싸야 싸죠 야싸 물가가 싸고 덜 싸야 되는데 첫 여행지가 동남아였습니다 그니까 러뭐 천지도 모르고 쓴 거죠 좋은데 갔다가 좋은데 먹고 해. 여러분들도 항상 천 첫 여행지 가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유럽은 이제 두 번째 19만원, 아, 하루 19만원인데 저희가 노르웨이에도 오래 있었고 원래 더 나갔어야 되는 저희가 캠피, 캠핑을 하면서 어, 굉장히 자린고비적인 정신으로 어, 캠핑을 하면서 어, 거지 생활 같은 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낄 수 있었다. 하지만 굉장히 추억에 넘는 여행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생각한 게 컨텐츠가 몇개 있어요. 몇개 있는 걸좀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후로 여러분들 댓글을 보면서 동시에 이제 저희가 생각한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할 건데, 뭐 어떤 걸 생각했냐면, 어? 일단 저 와이프가 여기 있고요. 어? 그런 겁니다. 뭐, 가기 전에 준비물 같은 것들, 그리고 가기 전에 뭐할 것들, 뭐 이상과 현실, 뭐 어떻게 달랐는지. 예, 글씨 제가 써서 못 써요. 맞아요. 오늘 이제 요걸 했고, 그다음에 여행 팁 같은 거 있죠. 예. 뭐, 디지털 로마드 하기 좋은 것, 한달 살기 하기 좋은 곳들, 이런 거, 가성비 여행지, 이런 것들. 난 가본 거, 가보고 느낀 점. 사서 후회됐던 거, 뭐, 꿀팁, 뭐, 여행 필수품, 이런 거. 그 다음, 유심이 어땠니, 뭐, 음식이 어땠니, 이런 거. 일단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맛보기로 제일 중요한 것만 말씀드렸으니까 상세한 여행의 어, 상세상 현장감이 있는 이야기는 다음 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편은 준비물, 네, 준비물 준비물을 준비 할까? 뭐 여러분들 좀 이제 궁금한 거 댓글 달아주세요. 일단은 준비물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댓글 달아주시면 많은 쪽으로 제가 또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여행 컨텐츠 안맞는다고 실망하신 분들 많은 것 같으니까 예. 빡센 여행 컨텐츠 지금부터 시리즈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신 것들 댓글 달아주시면 그거 위주로 좀 진행을 할 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요 okay.